양압기는 음 우리 그 양압과 음압의 차이 아시나요아 모르지 음압 하면은 음. 빨아나는 거죠 아양 예. 그리고 음 네, 그거 그렇죠. 말씀하신 거죠? 네. 플러스 마이너스 음압은 빨아내는 거고 네. 양압은 불어내는 거고 네. 거 네네네 네, 네, 그래서 네. 공기를 불어넣어서 음.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음. 해주는 게 양압기입니다 그러면 양압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음과, 양, 음, 앞, 음, 양압, 양압과, 응압. 예. 이 그, 원리를 그,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?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서, 네. 그러니까, 어, 코골이라는 게, 이렇게 할때 보면, 음. 기도를 좁게 하지면 소리가 안 나요. 네. 우리가 휘파람이, 네. 입을 벌리고 휘파람불수 없는 것처럼, 이렇게 모아야 되죠? 네. 네. 코골이도 기도가 좁아졌을 때 코골이가 생기는 거고요.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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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아, 이렇게 쳐지니까 그 틈이 아, 생기기 때문에 예, 예, 예. 어, 그래서 코골이나 무 목증이 좀 네.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네, 네. 옆으로 자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. 아 네. 저도 요새 어깨를 다쳐갖고 네. 한쪽 어깨를 이렇게 자 보니까 어깨 가 너무 아파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장기간 되면 네. 목, 어깨, 허리, 골반 다 내려가는 거죠. 그래서 아. 코골이 고치려다가 음. 고치는 것도 아닌데 코골이 음. 좀 줄여보려다가 음. 골병된다. 아. 걸 수가 있네요. 네, 네.